드론을 받으면 배터리를 빼서 충전해 주세요. 충전 중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편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H폰 프로를 검색해 주세요. 앱 다운로드 주소는 고정 댓글로도 남겨 놓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조종기에서 전원 버튼을 키면 자동으로 드론과 연결됩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 나침반 교정을 해야 됩니다. 나침반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수평을 세운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삑소리가 났죠? 삑소리가 나면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삑소리가 났죠? 나침반 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침반 교정이 끝나면 자유로 교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자유로 버튼입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교정이 됩니다. 이제 모든 교정이 끝났습니다. 핸드폰 앱입니다. 핸드폰 앱을 실행시키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고요. 와이파이를 검색해 볼까요? 와, 아, 와이파이에 드론이 잡혔습니다. 드론을 연결해 줍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 정상입니다. 다시 앱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앱에서 스타트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예. 드론 카메라에, 드론 카메라에 잡힌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GPS가 연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최대 5분까지도 걸리더라고요. GPS가 연결되지 않으면 드론은 이륙을 못합니다.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GPS가 연결됐고요. 9개가 연결됐네요. GPS가 연결되면 조종기 우측 아래 불이 들어옵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GPS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열쇠 열림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이륙합니다. 여기 동선남북 버튼은 헤드리스 모드예요. 시작이 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론을 처음 날린다면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왼쪽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드론이 착맥합니다 왼쪽 전면에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는 휠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동 회기 버튼이 있습니다 리턴 홈 이라고 하죠 그런데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로 자동 회기 버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날라오다가 건물에 다부딪히더라구요실외에서 충분히 연습한 후에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세요 실내에서 드론을 날릴 땐 모드 버튼을 눌러서 GPS를 꺼주셔야 이륙할수 있습니다 실내에 화살표 물이 들어왔죠